엄청 두려웠어 안녕 안녕 스테파니랑 해선이랑밥 먹으러 갑니다 안녕 안녕 친구들 많이 <웃음> 배고파요 <웃음> 역시 연반인. 연반인 여동생 스테파니 아니고 스테파니와 스테파니 아요 뭐, 어디 갈까? 잘 먹겠습니다. 음. 음. 이거 살짝. 아! 털어 네. 먹어야스파크 음. 매운 거예요? 보통 음. 맛, 신라면 맛. 음. 아니, 매이 음. 것도 보통. 아, 그 그래. 음. 너무 매운 건데,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. 음. 음. 일단 국물부터. 음. 음. 아, 있어보이 네. 네. 네. 네. 아요 뜻도 어 스테판 멋있어 아 스테판 멋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마신칸> 브이로그 찍으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요. 어. 저는 최유리 연주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<웃음> 절대로 한순간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웃음> 여보세요? <웃음> <웃음> 엄마, 딸연기 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